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어, 요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모이에킹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프렌직 어, 자코리아 를 보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했잖아요 이번 시간에 이제 침해 사고 분석, 뭐, 침해 대응 분석,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아무튼 침해 사고 조사와 관련된 그런 직업을 한번 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침해 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능력들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할지, 이렇게 제 경험을 통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치매사고 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뭐 대표적인 사이트 그 대표적인 회사 같은 경우 는 sk실더스 뭐안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이버원 그 다음에 이글루 코퍼레이션 예전에 이글루 스크리티점 그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있을 거고 그 다음 그 외에도 이제 뭐 치매사고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컨설팅 지정업체 쪽에서도 많이 요즘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제 쪽이나 뭐 치매사고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어 제가 이제 이쪽으로 실무에서 빠지기 전 점... 빠지게 후는데도, 예, 많은 회사들이, 어, 나왔기 때문에, 그, 작고 큰 회사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 쪽으로 오셔가지고, 공부를 할 때, 이제 보안관제 쪽을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안관제 쪽하고도 침해 사고 분석하고는 조금은 다른 업무다. 예, 자세히 설명을 자세히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조금은 달라요. 그리고 그, 보안관제 인원들을 많이 뽑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기술적인 보안 쪽의 시장이 크기 때문에 모이킹하고 침해사고 분석하고 비교를 하면 보안관제 시장은 어, 7 80% 이상 예, 그것들을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인원들이 그 보안 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로테이션 예, 이직도 하고 여러가지도 하기 때문에 이 학원들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 주위에 있는 선배들한테 드리면은 이제 보안관지 인원들을 많이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번에 볼 것은 이제 보안관지는 나중에 좀 살펴볼 것, 될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치매사고 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이 이겠듯이 보안관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보안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오는 이슈들, 보안 이슈들이나 이벤트들이 막 발생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보안관제 업무예요. 거기에 심각하게 발생하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이제 조치를 하게 되지만은, 이제 그것들을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침해가 발생했다라고 어, 뭔가 확신이 들면은 그때 침해 사고 분석팀을 통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결과들을 후에 저희가 보안관제를 하는데 이제 사후 조치, 사후 관리 쪽으로 어,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안관제 인원들이 침해 사고 분석까지 같이 하는, 업무 중에 같이 하는 경우는 그게 많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보안관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 우리가 365일 24시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인원이 넘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홀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침해 사고 인원들은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 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보안관제를 했던 쪽이나 침해 사고 분석에 같은 팀에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관제를 하다가 저희가 침해 사고 분석 쪽으로 이제 이렇게 업무들을 옮겨가지고, 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각자 원하는 그런 능력들은 다릅니다. 기술 능력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업무들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이버나, 사이버원하고 이귤류 코퍼레이션을 우선은 좀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능력들을 원하는지. 그래서 침해 사고 업무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고객사나 아니면은 자사 서비스에 대해서 침해 사고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앞에 영상에서 발, 그,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포렌식 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침해사고 분석을 하는 그런 어 기술적인 총괄 기술적인 그런 어, 모든, 어, 것들을 총칭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기술 연구들을 앞에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 사고 분석 기술들을 이제 연구를 한다. 업무에 사용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안과 관련된 리서치 업무들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특히 보안 관제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하죠. 왜냐면 고객사한테 이제 매일매일 그런 보안 이슈들을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고 제일 먼저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런 공격 기법들이 현재 여러분들의 그런 고객사 서비스에 어떻게 이제 매칭이 되는지 공격들이 현재 실제적으로 이루어질지 그 다음에 그런 공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리서치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침해 사고 분석 업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신규 공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리서치를 해야만이 대응을 할때 굉장히 수월하겠죠. 나중에 로고 분석을 하더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담당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치매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인원들이 이제 들어가서 지원들을 하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 요건들을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을 뭐 예, 그런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프로그램 작성자가 가능하다. 요거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은 좋겠죠. 요걸 이제 쉘 스크립트, 이제 쉘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리눅스 그 다음에 파이썬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리눅스나 뭐 윈도우즈나 다 사용하지만은 보통 이제 리눅스 쪽으로 좀 많이 사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워셜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를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 기반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동화, 어떤 자동화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요거는 이제 치매사고 뿐만 아니고 모이킹에서도 저희가 인프라 진단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이 프로그램 스크립트 특히 가능자들을 많이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샵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윈도우즈 GUI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스크립트로 프로그램을 해서 빠르게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값들을 이제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자동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어 이게 책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파이썬 자동화 업무나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쉘 스크립트 언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좀 추천을 하고요. 파워쉘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책이요. 음,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파워쉘은 아직도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이쪽으로 좀 교육을 한번 보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좀 많이 만들어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 우대사항 같은 경우 보면은 예, 다. <웃음> 예다쓴것 같습니다. 음, 예, 다요. 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도 잘하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모이킹 같은 것도 잘하면 좋고 악성 코드 분석 당연히 침해 사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악성 코드가 있으면 추출된 악성 코드가 있으면 이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케이쉴드 아요거는 저하고 조금 인연이 있는 것인데 케이쉴드 이제 시어 리 과정이겠죠. 예, 침해 사고 분석된 전문가를 이제 수료한다면은 좀 우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어 이게 데이터 통합로그 분석이나 좀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사용한 것 같은데 아무튼 데이터 분석 경험자들도 이렇게 우대사항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요약들은 뭐냐면 뭐든지 한 경험들이 있으면 우대사항을 주겠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윈도우즈, 리눅스, 모바일, 클라우드 맥이라고 있네요 클라우드 맥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관련된 디이터 프렌즈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많지 않죠 자료들이요 만약 지금 공부하시면 좋다는 라 것이죠 예, 그만큼 지금 공부를 여러분들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글루 코퍼레이션 우리가 이글 전 이글루 스큐리티인 것이죠 여기는 조금 더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고객사 침해 사고 분석과 대응들을 한다 우리가 아티팩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흔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집이나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이것들 이제 디지털 프로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취약점이나 POC 코드 같은 것들이 이제 분석 업무들이 되게 될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신규 취약점에 대한 그런 리서치를 해서 이 공격들이 실제 고객사 쪽에 어, 그 공격이 바로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뭐 로그 포제의 취약점 같은 경우나 하트 블레이드 취약점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격 코드나 그런 것들을 실제 뭐 가상 환경들, 뭐 실제 환경에 더 반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테스트 환경이나 그런 곳에다가 반영을 해서 빨리 고객사들한테 알려주고 대응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과 전자금융감독 규정 취약점 진단 기준 보안성 검토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취약점 분점검 쪽이네요. 제가 살짝 봤는데 아무튼 같이 좀 봅시다. 그래서 이런 인원들 이런 인원들은 모이킹이었네요. 제가 좀 잘못 봤네요. 이래서요 것들은 뭐 스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이 악성 코드 분석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치매 분석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 걸려든 것은 바로 요쪽일 것 같아요. 악성코드 여기 있네요. 침해사고 발생시 악성코드 체증 감자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어, 이글루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악성코드 분석가들을 이제 뽑는 거네요. 여기는 이제 모이에킹을 뽑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악성코드 분석가들도 침해사고 분석을 할때 중요하죠. 왜그냐면 우리가 침해사고 발생을 하게 되면 은 어, 그냥 어떤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 정보가 가져가는 목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떤 백도 같은 거. 그러니까 악성 코드를 심어 놓고 요것들을 이제 어 다른 쪽 회사 쪽에다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라도 자기가 다시 들어와서 어 지속적인 공격들 우리가 보통 이제 APT 공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성 코드들을 이제 심어 심어 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웹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웹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악성코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중되었던 것에 대해서 악성코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apt 보안 솔루션들이 최근에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APT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악성 코드이다, 공격이다, 이게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들을 악성 코드가 있으면은 이제, 어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체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악성 코드 분석에 대한 리포팅 업무들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 침해 사고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리버싱 엔지니어, 우리가 우리 어셈블리 언어 같은 경우는 디버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겠죠 약성 코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업무이니까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뭐 이쪽도 이거는 이제 전에 전 영상에서 좀 소개를 드렸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한번 같이 예,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검색을 해 보시면은 컨설팅 쪽이나 보안관제 업체 쪽에서 많이 나오기보다는 좀 보안 담당자 쪽에서 침해사고 분석가들을 많이 뽑습니다 물론 이제 침해사고 분석만 하지는 않아요 보통 담당자로 가면요 다른 업무들을 하면서 이제 어떤 보안솔루션 쪽이나 통합러그 시스템이나 그런 쪽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침해사고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콘, 그 대표적으로 몇개 제가 골라놨는데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기 업체 같은 경우에도 어, 인원이 보면은 천 몇억이었는데 거의 2천억 정도의 매출들 513명 정도 여기서 이제 보안 담당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모바일, 결제 플랫폼, 코나카드,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어, 보안 담당자분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 나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오퍼레이팅 팀에 같이 이제 속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 장비 같은 경우나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한 팀으로. 한번디 인프라 팀 쪽에 이제 보안 팀하고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나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인프라 구축에 기여를 한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또 파트로 나눠져 있겠지만은 이렇게 같이 있으면 협업하기도 좋고 같은 팀이잖아요. 만약 팀이 달라 버리면은 어, 팀 키를 하죠. 서로 싸우죠 뭐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뭐 안해준다 뭐 늦어진다 하면서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같이 팀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보안팀, 보안 쪽으로 가는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보안팀이라고 하는 것은 들 별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보안 어떤 것들 하냐 장비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험 및 탐지 차단 업무들을 한다 우리가 이제 보통 침입 차단 시스템, IPS나 IDS, 뭐웹 방화벽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요거는 이제 보안 관제 쪽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보안 관제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침해 사고 분석과 관련된 업무를 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앞에는 이제 고객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게 보안관제면 보안관제 침해사고 분석이면 침해사고 분석 악성코드면 악성코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어인원들 각각의 인원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고객사에 투입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어, 같이 하죠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같은 이것은 이런 팀에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팀 중에서 뭔가 이제 신입생이나 이게 신입이거든요 신입도 가능하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 뒤에 보시면은 이런 경험이면 거의다 신입 기준이고요 어, 이 팀에서 하는 것들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은 침해 사고 분석과 관련되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쪽 모이킹과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인원들이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보안 장비 운영들을 또 업무들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통합보안 관리 쪽 방화벽 쪽 침입탐,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보안 담당자가 되면은 이 이벤트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보안 관제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 매일매일 보는 것들이 이벤트이겠지만은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벤트들을 보고 그 다음에 협업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하고 이게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글루 코퍼레이션이나 사이버원들이 또 같이 들어와 있다면 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쪽은 좀 네트워크 쪽하고 좀 많이 관련이됐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쪽하고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 쪽과 관련된 보안 업무들을 이쪽 팀에서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 요즘 위메이드가 좀 뉴스에 많이 나오죠. 네, 코인 투자를 열심히 하셨는데 또 코인 때문에 좀 이슈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위메이드 게임 보안 게임 쪽에 대한 보안 쪽 예, 인원들을 이제 뽑게 되는 건데 여기도 이제 서트 담당이라고 해가지고 딱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네, 뽑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요. 그래서, 침해 사고 분석이라고 하는 업무들이 있을 거고, 악성 코드. 일단 모이킹과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이킹 인력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같은 경우나, 뭐, 디지털 프렌직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트 쪽하고 관련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인 서트 업무들, 그 다음에 이제 모이킹을 했던 그런 업무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필수 사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좀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보안 경험자가 있으면 좋다. 물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보안 경력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많,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고객들이 넘어가고 있으면서 기존 보안 관제 인원들이나 침해 사고 분석했던 분들이 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경력들이 조금 조금 이제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원들을 뽑는 거라, 5대상으로 뽑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인 예, 화이팅 하시고요 <웃음> 화이팅 하시고 자 NHN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했습니다 NHN KCP 회사가 있더라고요 NHN하고 이름을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NHN 있고 NH 클라우드로 있고 K, KCP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NHN 한국사이버 결제라고 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 은 여기는 침해 사고 분석이 좀 내부 보안 솔루션하고 좀 관련된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보안 담당자를 뽑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까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 그렇게 침입 탐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화벽 쪽 그쪽에 이제 네트워크 쪽에 관련이 되어 있다면은 요번 업무 같은 경우는 내부 통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 사용자가 어떤 악성 코드가 걸렸다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중요한 정보들을 외부 쪽으로 가져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루션들에 대해서 운영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뽐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치매 대응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을 합니다. 저는 이제 외부든 내부든 같이 했었어요. 금융권에 있을 때. 뭐 완전히 뭐냐 뭐 난리였었죠. 난리로 계속 많은 솔루션들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 제가 다뤘던 것들도 뭐 백신, 뭐 DLP, 그 다음에 저희는 a p t 없었고, 아무튼 뭐 d r n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 이런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운영 업무에 대해서 지금 뽑고 있는 것을 볼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무 쪽으로 가시면 고객사 쪽에서 이제는 내 외부에서 들어오는 로그 뿐만 아니고 내부에서 외부 쪽으로 나가는 그런 이벤트들도 다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SIM이라고 하는 부분에 통합 로그를 해가지고 운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만약 개인 정보가 나가게 된다면은 DRM이라고 하는 문서 보안부터 뭔가 해제가 될 것이고, 그 해제된 것이 이제 DLP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에 실려가지고, 외부 웹메일이나 뭐 메일 시스템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혹시 개인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이 있을까? 근데 이것들은한명한명다 추적하기가 어렵죠. 아니면 모든 시스템에, 그러한 운영 시스템에 그 로고들을 이제 확인을 하나하나 봐야 하는 것인데 사람이 할 것이 아니죠 그렇게 많은 솔루션들을 많은 사람들의 그런 로고들을 하나하나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sm이라고 i 하는 그런 통합 로고를 시켜 가지고 어떤 시나리오 여기 위에 보시면 보안 유역 시나리오 도출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식으로 얘가 공격 그 나갈까 개인정보들이 나갈까 어떤 식으로 내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은 이 공격자들이 어떤 거를 또 침투를 하려고 할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보안위협 시나리오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안위협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냥 보안적인 어떤 블루팁, 보안 담당자로서만 활동했기보다는 어떤 모의해 킹이나 아니면은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경험이 좀 있으면은 도출해내기 좀 쉽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다 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만약 학생이라면 은아 이런 것들도 침해사고 분석 업무들의 하나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우리가 침해사고 분석과 관련된 것들 업무들을 좀 이렇게 자코리아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